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바꾸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일종의 화재 경보기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면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서로 말로 주고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질 때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어떤 불안 요인이 발생합니다 을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화재경복이라는 경복이, 말을 의미하시죠? 집안에 불이 났는데 상가나 건물에 불이 났으면 팍 소리가 나요. 타르르르르 탐나고 우리가 외국에 가서 그 호텔에 숙식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훈련하기 위해서 화재경복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화재 경보기에서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불났다 큰일 났다 막 숙소에서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고요 불이 어디서 났는지 확인합니다. 심지어는 돌이라도 던져서 화재 경보기를 누가 좀 껐으면 좋겠어 불이 났다 그러면은 불을 끌 수밖에 없고요 영국에 갔더니 영국의 멜리엇 호텔에 템지강변에 굉장히 비싼 호텔인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있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요 호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훈련해서 어느 한 장소에 대피해 있는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도 화재경보기가 수시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화재 경보기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이분들이 그냥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란이 왔을 때 그때 속에 숨어있는 믿음이 확 등장하기 시작하고 꼭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동안에 숨어있는 믿음 기도가 쌓이고 고난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로하여 믿음의 행위를 하게 만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할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확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몰렸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믿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우리 상황이 항상 영적인 선택이에요. 영적인 선택이면서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항상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점을 믿어야 한다. 자, 이렇게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음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럴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야. 자이 세상은 정말로 불안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선택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심리적으로 일단 불안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영적으로도 약하고 영, 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육체적으로만 사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는 다 장애가 있어요 같이 봅시다. 어, 육체가 장애가 있다. 장애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정신적인 장애 <웃음>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영적인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내가 볼 때는 내가 습관이 가장 정상적인 것 같은데, 정상적인 습관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딱 보시면 그냥 죄인이야 말하는 것도 죄가 나오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움직이는 것도 죄고 속해 있는 환경도 죄의 구렁텅이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살다 보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부딪치고 상처받고 죽어받고죽어받 가다 죽어받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같이 아, 다 회복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왜 회복이 필요하느냐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난에 우리가 노출되면 인격이 다나온다니까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는 인격이 정말 좋았어요 비웃으시네 결혼하기 전에는 인격이 정말 좋았어요 싸움을 하지 않지 겸손하지 욕할지 모르는데 말을 안 해서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의 말을 안하지목채하지 생긴 것도 잘 생겼지 그장 아무개 같이 생겼잖아요 장동근 같이 생겼지 사모님 내가 그래서 결혼했잖아 그래 어 응? 어? 집에 가서 야단 한마디라도 저렇게 또 간신처럼 말하네 잘 생겼다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나를 보면 부려먹기 다 좋지 무슨 일을 시켜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머니 내가 할게, 형님 내가 할게, 아이 둘째님 내가 할게. 공장 차례서 내가서 도와줄게, 이사해서 내가서 도와줄게, 세칭이 이사해서 내가서 도와줄게, 교회 계책에서 내가서 해줄게. 예배 안내 간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거 간판 해줘. 동기 목사님들 개척하면 내가 가서 간판 해주고다 해줬어 다. 다 돈안 들어가요. 가서 하루 딱 되면 오전부터까지 저녁 되면은 교회 간판 예배 순서 메시 메시 메시 차례 다 교회 안에 환경 미화를 다 해줬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이것도 김영도 목사님 해줬다 이것도 김영도 목사님이 해줬다 형님들도 이것도 동생이 해줬다 이것도 동생이 해줬다 이거다. 형님 그거 하면 안돼 물건 배달자때 내가 할게 야 새벽에 3시에 물건 만들어서 배달해 내가 할게 형님 자 내가 할게 내가 일할게 아이롱 잘하지 재단 잘하지 심부름 잘하지 짐 자전거 잘 타지 힘 세지 물건 들때 좋지 냉장고 혼자 들지 청바지 원단은요, 한 줄이 이렇게, 근데 이걸 서, 서 줄씩 묶어가지고, 5층까지 메고 다녔어요. 얼마나 무거운데. 청바지 맞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게. 진자장과 한쪽 어깨다 메고, 요 5층, 6층, 7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쇼파 같은 거 혼자, 30평 교회를 혼자서 다, 이리, 이거보다 더 높은 데를 베린박에 내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어떻게 쓸데없이 제자랑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런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웃음> 내가 참 사람이 볼 때도 형제가 볼 때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거울 보고 괜히 머리 도끼빗 가지고 궁뎅이다가 도끼빗 꺼내 가지고 가운데 돌쇠처는 가운데 가라마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비웃지 마세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 가지고 뒷주머니에다 도끼빗 갖고 다녔다니까 옛날 공장 다닐 때 공장 다닐 때 공장 다니는 사람들 도끼빗 옛날에는 공두리라고 놀렸는데 내가 공두리 출신이야 사모님도 공수인 출신이고 왜? 공무원이잖아 그거하는좀 틀리긴 한데 우리 성도님도 가운데로 가라마 해본 적 있으시죠? 예? 예? 가... 머리카락이 있으실 때하시지 머리카락이 있을 때 가운데로 해가지고 침 해가지고 딱 양쪽으로 하면 얼마나 멋있는데요 그 일제시대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래서 침 대발라가지고 가운데로 가르면 정확하게 탁탁탁 하면 여자들이 줄줄 따라어요 침을 얼마나 젤젤 흘렸는데 이제 뭔말 하다가 옆으로 너무 많이 생겨서 뭔말해도지도모르겠어참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누님이 꼭 내가 밤에 그 누님이 퇴근하면 마중나갔잖아요 사모님은 오빠가 마중나가지 나는 누님이 예쁘니까 내가 마중 나가서 밤마다 퇴근을 버스에서 내려면 그러면 팔짱을 끼고 가는 거야 누님이 좀놔 이거 좀놔 앞으로 내가 결혼 날내 여자 꺼야내 몸은 놔어더니 팔짱 끼고 가자 몇쪽구들막 이렇게 높불을씻고 다녀 여자들이 안 넘어지려고 진짜 괜찮았어요 너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됐어 이형우 목사님도 가로막 이렇게 타 보셨죠 가운데로 침 발라서 이렇게 예. 그러셨대요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머리가 안 나도 요새 이런 말하면 또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순부, 순부금의교회조용기 목사님 그 어르신이 <웃음> 내가 보다 90이 다 되신 것 같은데 가발을 쓰시고 설교하신 모습을 제가 유튜브에 봤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앞으로 나의 모습을 볼, 보는 것 같아요 나도 지금도 가발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몸이 자유로워 안 움직여질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팍 웃었어요. 절대 거르는 한국교회 세계 세계교회 오린이 시대에 비웃으면 안됩니다. 미시므니까? 할렐루야 제가 강도사고시, 저 목사고시 면접할 때 설교시키거든요 설교 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목사고시 시험 보는 저 테스트하는 그 목사님 남의 설교하지 말고 자기 설교해 자기 설교 그러더라고요 아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그그 그 설교했던 우리 동기목사님 떨어지셨어 왜? 남의 슬교 해가지고 남의 스타일을 했다 이거지 네. 여러분 웃기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웃음> 오늘 마음이 답답하고 캐러박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웃음> 어디까지 했더라 <웃음> 빨리 말하시옵소서 괜찮은 사람이었다, 어, 어, 괜찮은 사람이었다. 역시 내 마누라야 역시 강연자 내옆에내야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옆에 있네 그런데요 아무리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딱 하니까 상대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아주아주 죄송인 이런 것들이 나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수시로 화재 경보기가 막눌어나요 웽, 웽,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질이잖아. 딱 이렇게도 안 되잖아. 시작. 집사님 잘할 것 같아. 한번 해봐요. 시작. 어째 응. 입이 나와서 그런가 잘하네. <웃음> 자그 옆에. 시작. 거기 혀가 좀짧네 집사님 따르 이걸 자꾸 해야 치유가돼 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모님도 자기 집안에서 우리 처갓집에서 현자는 도안 내고 성격도 좋고 항상 잘 웃고 화도 안 내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집은 왜 오빠들 있으니까 화낼 일있어 뭐가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혼해서 성격이 다른 사람이 사니까 자기야 사랑해 그럴 때는 좋은데 부부싸움에서 한번 붙으면요 개판이야 개판이 야개판 개판 내가 시계를 던지면 이물 위에 살짝 던지거든 그걸 몇번 했던 이 버릇이 정말 잘못했다고 시계를 던져 어디서 그러더니 시계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리는데 근데 내가 허, 허, 허, 허, 허, 이 여자가 나보다 더 무섭네 남자가 또 자존심이고 남자가 또 남자는 옛말에 예수님과 동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웃음>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질나서 이불을 두터게 깔은 채다가 가세트를 던졌더니 이 놈의 남편 내가 그러면서 가세트를 던져 어디서 못된 퍼리지 못하면서 <웃음> 목사님이 설교하면 좀 들어. 그귀질 아직도 남아있네 옆에 시어머니가 살아 우리 어머니가 옆방에 사아다 이러더니 뻐드러니를 드러내고 그때는 그뻗드러니가 굉장히 매력인데 그때는 여러분 바닥에다 패대기 치는데요 내가 아야 볼집을 쑤셔놨네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고칠게요 꼬리가 내렸어요 자 상대가 있더라 상대가 나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 잘못된 습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볼 때는 정상인 것 같은데 정말 말 안하고 교회에서 묵직하고 주님 일만 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나한테 속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싸울 때는 팔 걷어붙이고 우리 이제 여, 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에씨에씨 내가 나도 모르게 욕도 나오고 사모님이 욕 한마디 하면은 나는 한 천마디 정도 하고 제가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 그렇게 안 지어본 죄를 결혼하고 부부 생활하면서 죄 짓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막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막확 무너져요 어떤 날 싸우느냐 기도를 더 많이 할때더영 죽고 살려고 밤새도록 눈물을 뿌리면서 폭물을 뿌리면서 쫙악 쌓이기도 하는데 말하는 것이 성자같지 어, 크리스 존스하고 저 집도 싸우나 봐 말하는 것이요 주여 어이 나왔네 직장 가야지 깨우는 것도 예수님이 깨우는 것럼 여보 일어나야지 직장 가야지 가서 돈 벌이지 우리 먹고 살지 등두토두토해주고 그것도 얼마나 가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가 누구들 그렇게 한다 이거지 이개 제가 좀 성대무사를 좀 잘해요 그 오후에 사건이 터졌어 왜 시집하고 연관되고 친정하고 연관되고 친정은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시집이 사모님한테 뭐라 그러니깐 그러니까 예, 개, 개, 개, 개, 그러니까 제삼자 제삼자 제삼자 통해서 이렇게 낚여 낚여 이렇게 죄를 안 짓는데 죄를 짓도록 낚, 낚는다니까 이렇게 그 나중에 화해하잖아요 서로 같이 뒤집어져서 울고 야, 잠깐만 잠깐만 우리 정신 좀 차리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응?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원래 이러지 않잖아 하나님 믿고 우지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육체도 정신도 영적인 것도 나를 바꿔야 될 것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서로 근데 잘못된 습관들이 나오다니까 나와요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니까는 같이 합시다. 회복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자기 이미지가 있어요. 자기 이미지. 내가 이미지 위주로 살았어, 삶을. 자 사람들이 나 보면 어떡하지?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는 목사인데 사모인데 집사고 장로인데 나는 주의 종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요 꾸며 꾸며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들 나의 문제들이 있고 그내 안에서 어떤 욕심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욕심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단이 죄를 유발하지만 나는 그 죄에 빠진 원인이 내 안에서 숨어있는 욕심이더아니까요 이미지가 있어요 자기 이미지가 있다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진실을 부인하게 돼요 아내와 싸움에서 내가 잘못하고 신을 해야 되면도 불구하고 안지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그닥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고 부인해라고 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짓말하고 습관이 잘못되고 정치가틀으나니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이요 진실 진실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회복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습니까? 네. 자 우리 자신에게 라는 생각들을 저렇게 계속 핑계대고 진실을 자꾸 부정해요. 진실을 나 같은 경우는 삼은 당신이 그랬어, 당신 집안이 그랬어, 남편이 그랬어, 저 자식이 그랬어, 이 자식이 그랬어, 저 옆집, 옆집 사람이 그랬어, 직장 상사가 그랬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안에서 다른 대상을 찾더라고요. 이게 우리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 자꾸만 핑계를 대는거에요. 진실이 그것이 아닌데, 자꾸만 핑계를 대요. 여러분, 우리 정치, 정치꾼들을 보세요. 보수는 진보를 욕하고, 진보는 보수를 욕하고, 계속 서로 욕하고, 저자고 계속 이러잖아요.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워 여러분 맞다 틀리다 가지고 싸우면 죽을 때까지 싸요 상대방이 죽고 뭐 어떻게든 쳐 죽일 때까지 그렇게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허물을 덮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중요하잖아요 그죠 너 생각하는 것이 틀렸어. 당신들 단체가 틀렸어. 당신들 당이 틀렸어. 당신이 틀렸어. 이, 이,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참과 거짓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기초하고요. 허물에, 허물을 덮는 것을 기초로 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저 사람이 제대로 했다면 남편이 제대로 했다면 아내가 제대로 했다면 목사가 제대로 했다면 송도가 제대로 했다면 자식이 제대로 했다면 부모가 제대로 했다면 우리는 이런다니까 남의 탓을 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핑계를 대요 그리고 우리는 매우 근시한적이에요. 미래를 알수 없고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다 앞을 내다본다 그러는데 얼마 못 가요. 생각이 짧고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도 그러고자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러면 예잘 지냅니다. 성도님 잘 지내셔 잘 지내시죠? 네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다운이고 정신 적으로는 흔들리고 육체적으로는 죄를 지어서 추락하고 추락하고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잘 지내시죠? 예잘 지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극약 처방을 내리세요 진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은 고통이야 고통 우리는 쉴 틈이 있으니까 변화되지 않는데, 변화가 언제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되는거예요 왜? 변화를 하려고 하면 내가 두렵거든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이것을 더 능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 변화되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못 깨닫구나.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 너 자신에게 변화가 안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점점 커져요 고통이 커지니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는 쪽으로 조금씩 움직여 갑니다 회복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었어요 뭐 거리보다는 하나님께서 제 안을 내종 욕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죠 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제사를 없애버리세요 한번 거지로 만들어보세요 갓난하게 만들어보세요 자식 다 죽여버리세요 그거를 하나님 내게 허락해주세요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욕이 얼마나 진실할까 욥이 얼마나 회개할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욥은 회개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나는 죄가 없다 너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나는 뭔가 속이 상하다 알고 싶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은 안 알려주세요 욥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알려주세요 제일 빠른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 영광 돌리기 전에 요비 하나님을막 회개하는 거예요. 쫙 아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요기 4 0장에 가서 요비 회개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내가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 것 같은데 진실이 아니야. 요비 친구들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말을 섞냐? 같이 가는 거야. 같이 50% 100% 거기서 거기야. 옆집이야, 옆집, 옆집. 옆도. 옆의 친구도 그 인간이고, 옆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처방을 내리세요. 보통. 네가 진실하기를 원하느냐? 네가회개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세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사실 뒤죽박죽이 현실로 막 어떤 일이 생겨서 뒤죽박죽이 아니고 정상처럼 사는데 내용은 뒤죽박죽이에요 회복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뒤죽박죽이에요 아멘합시다 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고통을 주시는데 위기가 생겨요, 위기. 위기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위기가 생겨요, 국가적인 위기. 여러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위기를 못 느낄까요? 일본 그렇지, 미국 돈 내라 그러지, 훈련할 때마다 돈을 내라 몇십 배 돈을 내라 그러지, 주한미군 있는 것조차도 돈을 내라! 완전히 트럼프는 장사꾼이잖아요 모든 것이 장사꾼이야저 주한미군 우리 전부터 돈을 우리가 다 내면서 주한미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에 한국을 지켰다 근데 저것들은 지금도 잘 쓰면 돈을 안내는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을 다안 다 되니까 배우도 대통령하고 장사꾼도 대, 대, 대통령하고 별의별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나라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막다 돈으로 일본도 돈못 나토 유럽을 지키는 그 미군들도 또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는 막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나라도 자기 나라 자기 나라 가정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복회나나 나. 지금 세계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누가 남의 나라에 가서 돈 대주면서 군대를 주된 시기입니까 맞는 얘기 미국에서 볼 때는 맞아 그러니까 한국이잘 살게 되니까 돈뜯는 내야지 이제 조금 있어 보자. 조금 있으면 주한미군 우리 간다 너희 돈안 내놓으면 간다 그럴 수 있어요 북한이 가장 좋아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발톱을리에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화재경보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수 쪽에서는 광화문 가서 태극기 흔들고 막, 막 이러잖아요 그것 보니까 또 어떻게 촛불부대는 우리도 하자 똘똘 뭉쳐서 또재인 대통령 막 엄청 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야. 반대하는 것도 40몇 프로. 찬성하는 도40몇 프로. 그러면 보수 쪽에서 와아 해가지고 하여하자 하야 대통령 하야시키자! 그런다고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하는 쪽에서, 여당에서는 더 밀자! 양극단,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쪽 변을 들어서 태극기를 흔들고 한쪽 변으로 가서 촛불을 들고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이건 완전히 정치 논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치 논리야 이건 완전히 우리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위협 속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저 황소 쌀문대가리라고 이렇게 또 놀리잖아요 아이고 대통령을 막말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북한 이놈들이 또 김정은 이놈이 또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또 그렇게 욕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듣고도 멍하니 뭐 완전히 독립운신사에요독립운센사요 그렇다고 국방력을 튼튼히 니 합니까 군대를 빼버리잖아요 지금 전방에는 부대 마을들이 군대 해산하면 안되도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우리나라가 불안해 보이고 진보 쪽에서는 보수가 답답해 보이고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발동리에 불이 떨어졌어요 해결책은 서로 다 틀려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변화를 하고 싶은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능가할 정도로 고통이 커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개인적으로 봐도요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시는데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위기가 생겼어요옆기에 보니까 왜 질병이 생겨서 질병이요 구더기들이 모여서 요비의 살을 뜯어 먹습니다 요비의 부인이 자식이 다 좋은 일도 자기가 믿음의 순교를 이야기하니까 요비의 부인이 가사 하나님을 욕하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요비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비은 가팩산 돈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재산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직이야 실직자 오늘도 어떤 가정의 세상에 4명이나 또 죽어버렸어. 인천에서 아파트. 실직을 당했어. 스트레스가 있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위기가 계속 찾아오면 누군가가 직원을 해야 돼요. 직원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요당에서는 아무 일 없다. 부동산 다 잡았다고, 경제가 회복했다가 회복하기는 커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수 쪽에서 뭉쳐가지고 지금 직원을 하잖아, 지금 이렇게. 또 진부에서는 보수를 또막 손가락질 하는요 같이 합시다. 직원이 필요하다. 직원이 필요하다.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일이 세 가지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질병, 스트레스, 가난, 물질의 괴로움 뭐 여러 가지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일들이 생긴다면 정말로 주변에서 직원이 필요해요 어떤 직원이 필요하냐 거기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 자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집사님 잘못하고 있어 지금 암무개야 지금도 잘못하고 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언을 하는데 너 no. 실수하고 있어 지금 그러다가 너 가정이 깨질 수가 있어 그러다가 너 건강 위험해 네 직장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 왜 그래 그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가 필요해요 너왜 자꾸 부정적이야 요새 청년들이 많이 부정적이래 죄를 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막 갈라진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생각 자체가 행동 자체가 말 자체가 버릇 자체가 부정적이면 굉장히 위험해 질수 있어요 요비 친구들 보세요 요벌 와가지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계속 부정적으로 해 비아냥거리잖아 계속 충고가 필요한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니 네 마음 알아 나 니하고 같이 있어 나는 나하고 같이 있어 이게 아니고 계속 부정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 뭐, 그 일도 보면요. 봉사도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나는 봉사하다가 지쳐버렸어 아이고 사람들 뒤쩍거리게 하다가 난 용, 나는 요 다시는 안할래. 저도 한국에 있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처리하고 매일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데요. 안 가고 싶다. 외국에 그만 가고 싶다 그럴 때가 너무 너무 많아요 매일 그래요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왜몸 피곤하지 양쪽 눈 막막 떨어졌지 예? 몸이 회복이 빨리빨리 안 되지 사모님이나 나나 똑같아요 한 번씩 갔다 오면 후유 중에 우리 성도들이 막 알아놓고 성도들이 또 어려운 일이 생겨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또 그런 교회들 외국에 많이 있잖아요 가면 또그교회대막 회복되고 감사하고 하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갈렐루야 감사한데 갔다 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쭉 또 가라앉아 있고요 늘 매주마다 보이는 사람들이 또안 보이고 한달 비워버리고 직원을 할 때는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같이 아끼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할렐루야. 네. 그, 저기, 저, 추우면 그걸 좀틀어줘세요 미국에 가니까요. 미국, 텍사스에 가니까 텍사스 속담이 있더라고. 무슨 속담이 있느냐?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엉덩이는 말궁뎅이 같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당신 엉덩이는 말궁뎅이 같다 말 엉덩이 같다 그러면은 속담이 무시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당신의 궁뎅이는말궁뎅이 같다 그러면은 거울을 한번 보라 내궁뎅이가말궁뎅이 같았지 근데 세 사람 이상이 당신 엉덩이는 말궁뎅이 같다 그러면 말 안장을 사라 그런 말이었어요 왜말 안장을 사야 자기는 말 안장 없이도 그렇게 할수 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너는 그런 조언을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였어요 나를 바라보는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이 나에게 똑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어떤 무슨 행동을 해라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해라는 거예요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한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세 사람, 네 사람 이상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머리를 감았으면 좋겠어, 닦았으면 좋겠어, 이거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충고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믿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손을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위기가 온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직장을 잃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스트레스에 빠지고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실수하고 있어 내가정이 깨질 수 있어 내 건강이 위험해 기도 안 하면 안돼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돼 그런 충고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는 그만하고 사명 감당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계속 하는 거야 재미들리고 맛들리고 그것이 자기가 자기에게 어떤 위기가 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이 오게 하세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하고 성경이야고 천국이야고 지옥까지 해도 내가 변화가 안 되면 드디어 고 시작된다 오늘 1월에서1 1장에 10일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아브라함도 애국까지 흉년 때문에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인지를 못하니까 바로왕이 자기 풍인을 뺏으려고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그랬거든 그렇게 하다, 하다 안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속의 역사에 건들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하다도 안내가 아브라함을 애고에서 나가게 하시잖아요. 나가게 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화재 경보기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가차 하나님은 위기를 조성하신다. 고통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화재경보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화재경보기를 울려서 깨닫지 못하면 너에게 지금 경보가 켜졌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모릅니다. 그러면 더큰 위기가 와요. 더큰 고난이 와요. 병이 생기는 것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고통은 내 삶에 뭔가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화재 경보기가막 소리가 나면 불 났다는 소리잖아요 누군가가 가서 소리가 시끄러운데 누군가가 더 조치를 취해 꺼야불안 났어 야불 났어 빨리 불꺼불안 났어 이거 꺼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하셔도 경고 사인을 하시고 화재경보기 올려도 사람들이 이걸 꺼버려요 뭘로 끄느냐? 깨닫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끄지 않고 그냥 넘어가 아이 뭐 우리 몸이 건강하겠지 술로 화재경보기를 무시해버려요 세상의 문화로 무시해버리고 영화로 무시해버리고 스포츠 운동하면서 무시해버리고 답답하니까 여행가자 여행 가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금 위기가 조성해 하나님이 위기를 조성하시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행을 가는 것으로 위기를 무마하려고 그래요 기타 세상의 모든 어떤 문화를 통해서 해상적인 문화를 통해서 내게 위기가 오는 이 수단을 세상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내게 위기가 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인생 종치게 만들어버려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경보기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신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네. 자,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주제를 가지고 오세요. 파국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국이라는 이 주제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파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체적으로 파국이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지죠 정신적으로도 파국이면 정신이 나가 버립니다 귀신 들립니다 내가 정서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재정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적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파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은 기도에도잘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종종 몇 걸음 뒤로 가셔서 팔짱 끼고 다 보세요 우리 로하여금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 내가 스스로 내린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서 그 후위증이 얼마나 크고 그 충격이 큰지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너 선택 잘못이었어 여러분 롯을 보세요 예. 소동과 고무라 적과 꿀이 없는 땅을 보니까 막 요단강이 막 기름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산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런 선택을 하니까 나중에 부인이 소금 기동 되버리고사위도 완전히 유황불로 멸망하고 롯이 잘못 내린 결정 때문에 나중에 딸들 둘과 몸을 섞잖아요 그래서 무압족속 암몬족속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옆구리 찔리는 가시처럼 계속 이스라엘은 무압족속 암몬족속과 싸우잖아요 우리 그 충격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가 다 하고 싶으냐? 네 마음대로 할래? 네. 너 그렇게 하면 넌 하나님이 되는 거다? 네. 너가 정말 하나님 역할을 할 거야? 심는 네. 대로 거듭 거야. 심는 대로 네. 내가 축복을 심어서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종의 삶을 심고 그러면 하나님 복이 오지만 내가 불순종을 심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심으면 죽도록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믿음의 확신은 큰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느냐. 1 0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내가 경험한 건데 뭐 이건 자랑이 아니고 죄를 많이 지으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 주둥이가 그냥 막 부르툴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목걸이 뭐 큰거 목을 좀 아끼면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목을 많이 쓴다고 해서 하나님 내 목이 고장나가 약간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그냥 내 아내가 병들었습니다 교회 개척 시작부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쫙, 큰 교회 가서 주의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 시스템이 좋은 교회 가서, 가잘된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생계적 교회? 쫙, 정말 시골에 그냥, 어? 농사 지는 들파만 이는이동두천에 나를 왜 보내십니까? 전사 때부터 쫙, 큰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왜 막으십니까?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처음부터 도둑이 들어서,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신혼 삶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결혼 초기부터 연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누가 100만 원 빌려주는데 그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나. 그게 있어야 방도 없고 하는데 그러니까 월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까 또막 기도하면 꼭 하나님은 준비된 옆집에서 1 0 0만을또 가져오게 하셨다라. 아멘합시다. 아멘. 결혼식 하는 날 내가 덜덜덜덜 떨었어요. 사모님은 오빠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셔서 다 결혼 척척척 해주는데 결혼 축의금도 1,800만원, 2천만원 가까이 들어오는데 나는 토탈 70만원 들어왔어요. 5천원 주기금 내고 10명이 오고 만원 내고 5명이 오고 그리고 사모님이 또 병들었지 비토하지 그러니까 기도가 요 눈에서 눈물받아만 나는 거 눈물받아 흙을 음, 울면서 통곡하면서 아! 이게 지금까지 그러네. 지금까지. 좀안 울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천국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종의 눈물의 병을 가지고 오러 천사들이 눈물 주 많은 자들 눈물의 병을 쫙 가져오고 눈물의 방으로 왔네 하여라. 그 그 눈물의 방을 안내하는 그 천사를 따른 눈물의, 눈물의 방에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가 부러지시며 내가 울고 통곡하며 콧물눈물 범벅이 돼서며 산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을 때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바닥을 통과하면서두둑이패면서 바닥을 때리면서 아이고 아 세상에 그런 것까지 사진을 다아 찍어서 동영상으로 다 보존을 하고 세상하게 아 돌비시스템 뭐 서라운드 같이 입체적으로 다 찍어서 눈물의 변까지 해서 내가 겪고 있는 혼란과 눈물과 내 상황을 계속해서 존실을 내놨어요 세상에 나의 스트레스 주님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주님 때문에 오는 눈물 주님 때문에 내가 주의를 하면서 괴로워했던 거 스트레스 받던 거 마귀가 공격받아 내가 지옥에서 너무 아파서 저의 댓 끌고 여기를 찍었는데 이게 피, 피가 터져서 이챠스가번복이 됐잖아 마귀가 나를 찍었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눈물을 흘렸던 날, 연도, 날짜 몇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 몇번 통구하고 이것까지내 삶의 힘든 여정을쫙 눈물의 방에다가 다 기록해 놨요 비도 택보이듯이 쫙 날짜별로 쫙 해놨어요. 와. 내가 흘렸던 눈물까지 하나님은 다 계속하셔서 보존을 다 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란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셔요 아셔 하나님은 내 상황을 다 돌아보셔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육체때문에 내 정신 때문에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이단이라고 3단이라고 막 조주하고 욕하고 뺨 때리고 이런 것까지도 쫙 기술을 하셨어요 세상에 그걸 보고 나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제가요 재밌는 설교, 정말 유머 있는 설교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이끄시다 보니까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요. 우리 한 달이면, 이제 교회에 이제 철거받는데이 와가지고 몇십 명 올지 몰라요. 내가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거예요 불세례를 경험했던 분들, 불세례 책을 읽으셨던 분들, 외국에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났던 분들 제술기를 들으신 분들이요 한국의 주님의 교회처럼 주님의 교회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한국의 주님의 교회처럼 교회를 24시간 오픈하고 밤새도록 철회기도 하는 교회는 없어요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기도인보다도 여기는 더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이 오셨던 분들이라도 나를 미워한 분들은 빼놓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만원씩만 진짜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님의 교회 한번 보내요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보통 한몇 천명 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0만원씩만 보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는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오픈되어 있고 오면은 간식 있으면 같이 나눠먹고 쌀도 외부에서 보내신 분들이 쌀로 밥해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먹고 지금 교회가 지금 비상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대해서 눈알이 빠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 눈알 빠지면 안되니까 이미 막막에 떨어졌으니까 양쪽 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외부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뜨겁게듣게 뜨겁게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크게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자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공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엊그제 이런, 이런 광고 잠깐 했더니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나한테 전하고 왔어요 목사님저 하겠습니다 한 달에 십만 원씩 목사님 교회에 제가 성전권 초보를 사겠습니다. 아이고 성교사님 내가 오늘 성교사님한테 성경금으로 10만원 보냈다니까 근데 뭘 보내? 아니 목사님 주님의 교회는 한국의 주님의 교회는 24시간 오픈된 교회이고 연중무휴 처리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목사님 내가 네.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화재경보기가 울렸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 으로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 아,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아니고 세계의 교회예요 세계의 교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시부에서 예,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을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오늘. 이말씀 붙잡고 기도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주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이 이끄신 대로 왔으니 그동안에 물질을 세계선교회에 많이 헌신했습니다. 심은 것을 주님이 보시고 기절 일어나서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건그 물을 올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시간을 벌어서 주의를 할수 있도록 역사여 주셨하셔서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용...